쪽으로 이게 둘이 끌린대요. 이거 볼, 볼 필요가 없는 궁합을 자꾸 보라고 하니까 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성적으로 어떤 그게 없어요. 근데 둘이는 이혼하는 게 사실 맞지. 왜냐면 은 둘이가 성향이 너무 달라요. 그럼 이성분은 좀 어떨까요? 이 사람은 성녀 속의 빈곤이구만. 여자가 많은데 한 여자에게 정착을 잘 못하는. 근데 이 사람이 요좀소속되는거 싫어해요. 여자가 들어오는데 바꿔요. 근데 이 남자는 결혼하자는 여자들은 있는데 왜? 대구 운영공신당의 해량제자입니다 오늘 공합 하나 보려고 예. 가져왔는데 한번 봐주세요 예. 요 여자 자손은 아주 끼가 많고 아주 생기발랄한 사람이라고 보여지고 나 이거 이만큼 많이 먹었는데도 그래도 아직 아주 젊은 기운들이 많다 요 남자는 또 조금 반대로 약간 이제 무게가 있는 사람이다 보여지고 음. 남자분은 뭐가 어떤 사람일까요? 이 사람은 이 인생의 성공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좀 성실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큰 물에서 놀고 싶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무던히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고 다 보여져요 이분은 좀이 분은 좀이 성우는 좀 어떨까요? 이 사람은 풍요 속의 빈곤이구만 여자는 항상 내 주변에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딱내 여자라고 해도 그게 좀 자주 바뀌기도 하고요 네, 미혼인 상태인데 음. 좀 결혼은 할수 있을까요? 근데 이 사람이요 좀구속되는거 싫어요. 여자가 들어오는데 바꿔요. 아 만나다가 바꾼다고요? 어? 다른 사람도? <웃음> 응. 많아 여자가 많은데 한 여자에게 정착을 잘 못하는 느낌. 그러면 이 사람은 사실상 결혼 생각이 없는, 없는 거지. 그러면은 할수 있을 것 같으세요? 없을 것 같으세요? 본인이 없으니까 결혼 이 들어와도. 근데 이 남자는 결혼하자는 여자들은 있는데 왜? 결혼을 안 할까 어. 결혼, 지금도 결혼한 여자가 있다고 하시는데 어, 근데 결혼하지 본인이 그냥 구속되기 싫어서 안하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여요 그 여자분이 이제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음. 그러니까 혼, 혼인 문이 열려있지 열려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지금만 열려있는 게 아니라 계속 열려있었어 아기가안한거네 아.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, 이두 분의 궁합은 좀 어때 보이세요? 서로... 소... 서로 이성적으로 이게 둘이 끌린대요 아, 아유. 그니까 네. 이거 볼, 볼 필요가 없는 궁합을 자꾸 보라고 하니까 아, 아 둘이는 안, 아닌 관계인 거죠? 네. 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성적으로 어떤 그게 없어요. 아, 그래서 사실 이두 분이 네. 이혼한 관계예요. 이혼했어요? 네. 그러니까 전 남편, 전 부인. 그렇구나. 네. 그래서 한번 그냥. 죄송하지만 한번 여쭤봤어요 지금은 완전히 인연이라는 게 없고 이 여자는 이 여자의 세상을 살고 이 남자는 이 남자의 세상을 사는데 전혀 다른 세상을 보여주셨거든요 네네네. 예, 예, 예. 근데 이두 분이 지금 이혼을 하셨는데 어때 보이세요? 이두 분의 이혼이? 이 둘이 이혼하는 게 사실 맞지 아 그래야 서로 잘 사는 예예 왜냐하면 둘이 가성향이 너무 달라요 이 남자는 사실은 사업가처럼 느껴지거든요 이 사람의 제일 중요한 건 돈이에요 돈인데 이 여자는 굉장히 좀 약간 해맑아 둘이 가 에너지가 되게 많이 달라요 이 남자는 크게 크게 놀고 싶어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크게 크게 놀고 노는 사람들하고 또어울리고 싶어 하고 이 여자는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계속 갈수 있는 그런 끈이 없는 인연이죠 이혼은 어. 정말 잘한 선택이다 각자 인생에 있어서 그렇죠 어. 잘한 선택입니다 만약에 계속 살았으면 여자가 만 고생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두분 누군지 말씀드릴게요 예, 예. 이 남자분은 이상민 씨고 여자분은 전 와이프니까 그러니까 이혜영, 이혜영 씨. 씨. 네, 이게 사실 두분 이혼하셔서 사실 끝난 관계긴 한데 각자 인생에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좀 궁금해서 가져온 건데. 이혼 잘 하신 거지. 어 이제 예. 앞으로 어떨까요 이분은 이상민 씨. 요 어, 아범은 뭐, 뭐. 이제 이 사람이 근데 투기하는 기질이 좀 있어서 네. 항상 그거로 조심해야 된다 이분은. 아. 내가 돈을 좀 벌면은 또이걸 뻥튀기하려고 해요. 아. 그런 마음을 먹으면 이 사람은 또 똑같이 도돌이표야. 네. 응, 그런 투기에는 이 사람은 운이 없어. 아, 네. 그래서, 어, 투기성 그런 거는 손을 대지 말고, 내가 이제 차, 어, 이렇게 왜, 정상적인 방법으로 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. 어, 그런 거는 괜찮다고 하십니다. 그래도 젊었을 때보다는 말년이 운이 좋대요. 예, 네, 선생님 그럼 마지막으로 그, 그 결혼에 대한 조언 한마디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. 그러니까 이분한테 지금 결혼하자고 한 여자가 있는데 근데 이분이 지금 결혼에 대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 하시듯이 인생을 즐기시면서 다만 이제 이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돈이니까 네. 어, 돈만 안 세워나가기 잘하면 사실 이분은 행복하죠 어. 예.